의료 과실이 없는 수술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해장의 연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나 65991 2 0 1 4가단530077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 보험 약관의 불공정성 또는 불명확성 여부 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연한 사고라고 할수 없고 그 신체 침해 행위로 인하여 처음의 의도와 다른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본래의 신체 침해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의료상 과실 등에 개입 없이 직접 현실화되어 피보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체 침해 행위 자체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신체 침해 행위 보유의 위험이 직접 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의료인 등 제3자의 과실로 신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 포함시키면서 진료기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실물을 체계적,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화가치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의 재해라는 용어 자체가 피보험자 자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고를 제외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면책이라는 이 사건 규정은 보험사고로서의 재해가 당초부터 가진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 설명의무 위반 여부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전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는 명시설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보험사고로서의 재해가 당초로부터 가진 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면책 조항을 창설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는 볼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장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